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한테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32평 인테리어를 하시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은 저한테 온 메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 먼저 영상을 보시면 안녕하세요. 사정상 집을 사두고 전세로 있다가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할 집이 이제 32평이라고 하셨어요. 전 주인으로부터 전세로만 원래 있던 집이라 전체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 설들이 많아 고심이 깊어집니다. 네, 이거는 저도 저희 집 인테리어를 누군가한테 맡긴다고 한다면 이 시공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안 놓이는 게 사실이고 사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는 그분들을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올지 몰라서 사실 저도 되게 조마조마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며칠 전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하여 견적을 2,900 정도에 받은 후에 을지로에 가서 부분별로 견적을 받아 봤는데 몇 가지만으로도 400, 500 차이가 나고 전체 공사를 하면 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저는, 음, 요즘 인테리어를 하면 견적이 보통 평당 1 아, 평당 백에서 150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깨 너머로 그렇게 들었는데, 32평인데, 백으로 하면 한 3,200만원 정도잖아요. 근데 2,900을 부르셨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조율을 하면, 그렇게 비싸게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요 평당, 100 아래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평당 100 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테리어 라는 거는 자재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2900 이라는 가격 안에 정말 좋은 자재들로 선택을 하시고 의사소통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이렇게 견적을 받으시고 을지로에 가서 또 여러 군데 어 견적을 받으셨는데 400, 500 부분 견적만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인테리어는 정말 그 하시는 분들의 자신감, 자부심에 따른 가격도 선정이 되고 또 업체마다 내가 사용하는 그런 좋아하는 자재, 자제, 선정하는 자재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 될수 있어요. 좋은 자재인데도 싼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좋고 비싼 자재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만 보고 이 업체다라고 선택을 하지 마시고 가격 안에서 견적을 받으실 때 어떤 자재를 선택을 해서 시공이 되는지도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교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견적서에는 조명값이 포함되지 않아요 견적서에는 보통 만약에 조명이 포함됐다고 한다면 어떤 조명인지를 꼭 보세요 조명이라는 거는 인테리어 마지막 부분에서 달기 때 달고 또 조명이 인테리어의 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조명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싹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본 견적서에 들어 있는 조명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견적서에 조명이 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예산에서 조명 값이 더 플러스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명의 값은 정말 천차만별이고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조명 값 예산에 꼭 빼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조명이 만약에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조명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조명과 너무 다르다고 한다면 조명은 직접 사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 드리면 또 달아주는 거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견적서 뽑을 때좀 조율을 하시고 많은 의사소통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안될것 같아. 공부를 위해 동영상 서핑하던 중제 영상을 보게 되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말했듯 제가 말했듯 업자한테 맡기면 전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고 직접 하면 공정일자의 차질이 있어서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결정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음, 이거는 직접 해봐야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아는 거라 저도 어떤 게딱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각 부분별 필요한 업체를 본인이 직접 찾으시고 전체를 감리해줄, 전체를 감독해줄 업체가 있으면 이거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셨고 또 공정순서에 맞게 직접 진행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분별로 필요한 업체를 찾고 그거를 감독해줄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공정순서에 맞게 음, 이 고객님이 직접 진행을 해볼까라는 그두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철거는 한꺼번에 하는 철거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제 생각에는 샤시, 싱크대, 문과 문틀, 벽지, 마루는 해당 업체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벽이라든지 콘센트 위치를 바꾸거나 또 수도 위치를 바꾸는 거는 전문 철거 업체나 설비를 부르셔야 돼요. 설비 전문 철거 설비를 하시는 그 분들이 있는데 설비를 통해서 콘센트 위치나 뭐 수도 위치를 바꿀 수 있고 말씀해주신 이런 샤시, 싱크대, 문틀, 벽지, 마루는 철거 업체에서 철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마루는 마루를 철거를 하신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요 마루 철거는 전문으로 따로 계시기 때문에 물론 철거 업체 얘기하면 마루까지 철거를 본인들이 또 따로 마루 철거 분을 섭외를 해주셔서 철거까지 해주시기는 하는데 마루 철거 분은 또 따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될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견적을 내실 때 철거 견적을 내실 때음 철거 및 수거까지 계약서에 쓰셔야 돼요. 철거라고 생각을 하면 수거까지 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게 또 당일날 말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으면 철거를 하시고 당일날 비용 청구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처음부터 철거하고 수거까지 하시나요 라고 꼭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으세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문틀을 하는, 하는 업체가 목공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감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목공일이 전반적으로 관여가 돼서 가능하고 목공일이 없을 땐 출장비를 주면 감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도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음.. 목공 하시는 분들이 감독을 하시기도 하세요. 음. 근데 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샤시 싱크대 문과 문틀 벽지 마루 같은 거는 시간이 되신다면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시공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냥 같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간식 같은 거좀 챙겨 드리고 뭐 마실 거좀 챙겨 드리고 그런 면 되는 거거든요 음, 사실 뭐 그렇게 뭐 워낙에 다들 베테랑 분들이라서 정말 나의 의도와 다를 때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집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니크한 그런 인테리어를 할건 아니잖아요 벽지 뭐 바르는 거고 문틀 뜯어서 다시 새로 하는 거고 뭐이정도라서 따로 그렇게 감리를 두시 않으셔도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또한 가지 본인이 직접 있으면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되게 다르게 공사가 진행이 될때 스탑! 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바로바로 바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이 되시면 정말 본인이 직접 그 공사 현장에 계신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세요 감독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되게 싫어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같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문과 문틀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이름이 없는 업체에서 예림영림 재현으로 다시 알아볼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문과 문틀 뭐 영림이라든지 또 예림이라든지 재현이라든지 다 좋은 업체고 뭐 이거 외에 다른 업체들 좋은 업체들도 있기는 한데 좀더싼 업체들을 한다면 인터넷으로도 문하고 문틀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시공까지 다 해주세요. 저는 문교체, 뭐 문교체라든지 문틀교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어차피 필름지 시공을 하실 거다, 아니면 어차피 페인트 시공을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뭐 문틀은 필름지로 하시고, 문틀까지 하면 또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문틀은 필름지로 하시고, 문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셔서 새로 다르셔도 조금 비용이 절감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필름지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필름 시공비 하루 일당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시공을 하시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벽지 마루는 뭐 l g 거 하신다고 하고 뭐 조금 더 다른 브랜드라고 한다면 뭐 벽지는 뭐 신안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서울도 있고 뭐 DID도 있고 되게 많아요 벽지도 벽지도 많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마루를 하신다면 뭐, LG도 있고, 구정마루도 있고, 그외 마루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 화장실. 을지로에 있는 일반 업체에서 대림 등등의 제품으로 납품을 하시는데, 집 전체 타일 작업을 의뢰를 하실까 하시는데, 뭐, 이거는 화장실 타일 하시는 분께 우리 집 타일 시공이 있으면, 그거를 전체를 맡기시면 하루 일당 비용 드리고, 그리고 타일값 드리면 되니까 요것도 비용 절감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주방 타일 따로 베란다 타일 따로 안 부르셔도 그냥 화장실 타일 하실 때한 번에 그분께 다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쭉다 해주시거든요. 그럼 타일은 화장실 하실 때 그렇게 맡기시면 될 거고 이외에 전기와 페인트 작업 정도만 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사갈 아파트 단지 내 수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 거기에서 공사가 가능한지 물어문의 해볼까? 생각합니다 뭐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게 전기라는게 등만 교체를 말씀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코드선의 위치를 바꿔야하는건지 그러니까 등의 위치를 또 바꿔야하는건지 그런것도 궁금한데 만약에 전기선 콘센트의 위치를 바꾼다 뭐 이러면 은 설비를 한번 찾아보셔서 시공을 하셔야 되고 또 전등의 위치를 바꾼다고 하면 전선업체에서 한번 보시고 뭐 이거는 천장을 뜯어야 합니다 뭐 이거는 또등 박스의 위치를 뭐 옮겨야 합니다 하면 등 박스의 위치를 또 따로 옮기고 천장 도배 할때 도배 하시는 분들께 여기는 도배로 막아 주시고 여기는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전등을 안달 곳인데 구멍이 뚫리거나 하는 일이 없거든요 구멍을 어떤 걸 메꾸고 또 어떤 거는 살려 둬야 하는지 이런 거꼭 도배 하시는 분하고 의사소통을 하셔야 깔끔하게 도배를 하실 수있고요음 페인트 같은 경우는 뭐 페인트 전문 업체 하셔도 되고 수리하시는 분이 뭐 페인트도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맡기셔도 되고요 이외에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뭐 이외에 뭐 추천드리는 그런 인테리어 카페에 가시면 본인이 직접 하시고 반셀프로 이런 업체들을 찾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카페를 한번 추천을 드려요. 인테리어 카페 가시면 또 거기에 관련된 시공하시는 분들을 찾기도 쉽고요. 근데 이제 업체 선정은 솔직히 복불복이기 때문에 운에 맡기셔야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든 내가 반셀프로 시공하시는 분을 찾든 이거는 정말 자기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거는 운에 맡기시고 정말 잘 하셨기를 바라고 뭐 감리를 소개할 만한 업체가 있으신가요? 그럴 경우 비용은 얼마나 발생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감리를 굳이 안 두셔도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감리를 해본 업체에 선정을 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로 내가 우리 집에 되게 관심이 많고, 우리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 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시간을 내셔서, 휴가를,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휴가를 내시고, 아니고, 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왔던 메일에 답변을 드렸고, 요게 4월달에 왔던 그런, 메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시공을 하셨겠죠 잘 하셨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궁금한데 그 이후에 답변은 못들어서 잘 모르겠고 음, 가끔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연락처는 제가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이런 시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근데 메일보다는 제가 카페를 하나를 개설을 했어요. 카페가 음... 질문 있어요. 인테리어 리폼 DIY 요 채널에 질문 있어요. 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글쓰기를 누르시면 제가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자가인지 전월세인지 자취방인지 집 소유 여부에 따라 인테리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전세나 월세나 자취방인 경우에는 이제 계약기간이 다 되고 나갈 때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인세대가 뭐 인테리어 해도 됩니다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고를 때 인테리어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가인지 전세 월세 자취방인지 한번 써주시면 되고요. 인테리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안에서 또 예산을 짜기도 쉽고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바꾸, 그 중에 바꾸고 싶은 장소는 어떤 건지 또 바꾸고 싶은 장소에 비포 사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 제가 좀더 쉽고 이해, 저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혹시 바꾸고 싶은 곳에 스타일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주신 분의 사연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하고 싶으신 마음이 많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